안녕하세요. 임재와 동행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는 것 그리고 보호를 바라는 그런 기도에 대한 시편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누가 당신의 장막에 머물며 누가 당신의 성산에 거하겠습니까 바르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비방하지 않고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이웃을 참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악인을 무시하나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존경하고 그들이 맹세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굳게 지키며 리자를 노려 돈을 꾸어주지 않고 선량한 자를 후려 뇌물을 거두지 않으니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피신하니 나를 지키소서 내가 여호와께아뢰기를 당신은 나의 주시니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며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신을 쫓는 자들은 슬픔이 불어날 것이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에 부음 재물을 붙지 않고 그것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내소유에 분기시며 나의 잔이시니 당신께서 나의 몫을 지키십니다. 나를 위하여 제비 뽑힌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니 나의 물린 가사는 훌륭합니다. 나를 충고하신 여호를 내가 송축하며 밤에도 내 마음이 나를 가르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혼도 기뻐하며 내몸 또한 평안히 거할 것이니 이는 당신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당신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당신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희락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정당한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귀 기울이소서 거짓없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무죄 판결이 당신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당신의 눈으로 정직한 자들을 살피소서 당신께서 내 마음을 연단해 보시거나 밤에 나를 방문하시거나 나를 시험하신다 해도 당신은 내게서 사악함을 찾아내지 못하실 것이니 이는 나의 입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하는 일들과 관련해서는 내가 당신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포악한 자의 행실을 피하였고 나의 발걸음이 당신의 길을 굳게 지켰으며 나의 발은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므로 내가 당신께 아뢰니 내게 귀 기울이시고 나의 사연을 들으소서 대적들을 피해 당신께 피신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하는 구원자이시며 대적들을 피해 당신께 피신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하는 구원자시여 당신의 놀라운 인의를 보이소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당신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기시되 나를 물어뜯는 악인들 곧 나를 애워싸고 내 생명을 노리는 적들에게서 나를 지키소서. 그들은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입으로 오만하게 짓거립니다. 그들이 나를 쫓아와 애워싸며 나를 땅에 쓰러뜨리고자 두 눈으로 노려보니 그들은 먹이를 찢으려고 노리는 사자와도 같고 매복지에 웅크린 젊은 사자와도 같습니다. 여와여 일어나소서 그들을 쳐서 업부소서 당신의 칼로 나의 생명을 저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여와여이 세상에서 생의 분깃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를 당신의 손으로 건지소서 그들은 원하는 재물을 넘치도록 쌓아놓고 많은 자녀를 두고서 그 후손에게도 재물을 물려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당신의 얼굴을 뵐 것이며 내가 깰 때에는 당신의 형상을 보며 만족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